총 거리 25km, 총 시간 3시간 얼마냐면 내가 하다 하다가 진짜 하다 하다가 하다 이제 회까지 제가 오늘 회 배달을 좀 살펴보니까 쿠팡플렉스의 냄새가 나요. 제가 이제 배송을 하는 물건을 픽업지에 가서 픽업해서 반포로 물건들을 찍고 그걸 실어다가 쿠팡플렉스랑 몹시 흡사합니다 단지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 해다 가벼운 마음으로 어.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전체든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하지 뭐 그지? 지금 이제 성수센터에 도착을 해서 출발할 때 4박스 배정 받았잖아요 지금 보니까 한 박스가 늘었어요 다섯 박스 그죠? 다섯 박스 사실 네 박스나 다섯 박스나뭐 거기서 거긴데 먼길 나온 김에 한 박스라도 더 나르는 게 좋죠, 그죠? 배송 주소를 보니까 한 군데는 잠실이고 나머지 이제 네 건은 성남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묶여 있어서 사실 오늘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토바이가 문제예요. 배터리가 원래 나가 있었는데 이제 아예 방전된 것 같아요. 이거 문제야. 지금 보시는 물건들이 배송될 물건들인데 이걸 좀 실어서 배송하는 게 있습니다. 네, 스킨을다 뜨신 거예요. 네, 네. 실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게다 나갈 습니다 그냥 실으면 되네요. 다섯 개 박스 그냥 실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다행인 거는 배송 시작을 하니까 시동은 안 꺼져요. 야, 얘도, 돈맛을 알아가지고, 어? 잠깐, 훔치껏 훔칠 것 그러네. 자, 이제, 첫 번째 멘붕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웃음> 설마, 설마 했는데? 설마 네 두 번째 배송 끝났고, 성남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아파트들은 다 지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돼서 이게 문제야 두 번째 배송 끝났습니다 이 다음 단지 아파트인 것 같아서 세 번째 배송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배달하고는 뭐 그렇게 차이는 못 느끼겠습니다 그냥. 회를 아른다, 뭐, 요 정도? 이제 나와서 하나 남았습니다. 아니구나, 두개 남았구나. 이제 두 개입니다. 하나 가 빨리 이제 하고, 얼마 받는지 확인하고, 아, 집에 가야 되겠다. 오늘의 마지막 배송입니다. 아, 이 문을 열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하주 차장아. 와, 여기 들어갈 방법이 없네. 이 보통은 비밀번호 캐 적어 주시든지 뭐 연락이 되든지 아니면은 뭐 공동 형.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전화도 안되고, 아딱 편한 세상이다. 아니, 택배 보관함은 밖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출입문 안에 출입문 안쪽에 택배 보관함이 있으면은 씨, 어떻게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 아, 나 돌겠네, 아버지! 자 배송 다 끝내고 지금 저희 집 앞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주 머나먼 길폐 날르느라고 하루를 보냈어요 일단은 얼마를 벌었는지 확인하기에 앞서서 총거리가 어떻게 됐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강동에서 성수까지 10km 달렸고요 거기서 다시 문정동까지 10km 거기서 위례까지 한 3km 갔고요 거기서 뭐 조금 조금씩 짜투리로 돌아서 한 1km 정도 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례에서 집으로 복귀해야 되잖아. 요 그죠? 그게 또 11km입니다. 뭐 대략적으로 적게나 23, 많게나 25km 정도 달렸고요총 시간은 3시간. 자, 과연 얼마인지 저도. <웃음> 음. 5박스. 28,900원. 음. 이왕 나온 김에. 한 것만 더 하고 가야겠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일단 지금까지 오늘의 회 배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부업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정말로 많아요 그 차이는 돈을 많이 벌수 있느냐 적게 버느냐 시간을 활용을 할수 있느냐 시간 활용이 좀 힘드냐 접근 방법이 간단하냐 어렵냐 원하는 금액 자기의 상황들 이 부업들 중에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고 단정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는 참으로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아 그걸 뭐하러 하느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게 나한테 딱 맞아요 난 그리고 그게 재밌어 차라리 그래서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맞는 부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다보면 여러분들 맞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는 부업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